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브입니다 현재,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동산 입지는 과연 어디일까? 아마 대부분 분들에게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강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정확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학군이면 학군, 직장이면 직장, 상권이면 상권. 인프라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완벽한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안에도 강남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시대에 맞춰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도시는 변해왔거든요 우리나라도 무수히 수도가 바뀌고 주요 도시가 바뀌었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도 4대분 안에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일대 많은 기업들이 위치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을 받았고 이후에 최초의 신도시라고 할수 있는 이 강남이 지어지면서 최고의 도시가 바뀌어왔거든요. 이렇듯이 서울 안에서도 향후 10년, 100년 이후에 최고의 도시가 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리적인 이점으로 봤을 때 강남은 최고의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최고의 지리적 이점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딜까요? 이제까지 고려시대부터 현재일기까지 군사요충지로 쓰여왔던 용산입니다. 저는 차후에 강남을 뛰어넘는 도시, 최초로 강남을 뛰어넘는 도시가 나온다면 라 주저없이 용산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기존의 탄탄한 인프라를 새로 갖추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 탄탄한 인프라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과 아파트를 보던 가치 기준과 현재 부동산과 아파트를 보는 가치 기준은 상당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아, 이를테면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세요. 여의도의 아파트, 강남아파트, 한강의 이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을 하려면 북향집으로 지어야 돼요. 구조 자체를. 근데 그때 당시 어땠죠? 타남향으로 지었습니다. 남향 위주 설계가 되었어요. 한강의 가치가 그만큼 높이 평가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보세요. 다 한강을 기준으로 한이 조망권을 확보한 설계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야말로. 그 탄탄한 학군, 직장, 상권 이것보다 한강 조망이 우선되는 시대. 이 높은 가치의 기준점이 바뀐 겁니다. 현재는 한강을 보는 아파트가 소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강 조망이 확보된 아파트는 늘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 한강보다 더 높은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프리미엄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바로 국가의 랜드마크죠. 농사는 이 국가의 랜드마크가 무려 2개 이상입니다. 그중첫 번째는 국제업무지구고요. 두 번째가 민족공원입니다. 둘다 상당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한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지구는 용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의도와 연계해서 클러스터로 산업개발이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최신의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강을 곁에 두고 있는 업무도시라 상상조차 불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낼 겁니다. 게다가 용산민족공원 이것도 연계가 되죠. 국제무지구와 용산민족공원을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한강은 기본 옵션이고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업무지구와 우리나라 최대의 공원을 다 품는 주거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희소가치의 끝판왕인지역이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민족공원은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일단 여의도공원 보다 크고 또 롯데월드보다 20배가 넘게 커요 센트럴파크 있죠 미국에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겁니다 여기서 맨날 조깅하고 만나서 미팅하고 할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호재는 바뀌 다른 게 아니에요 한강과 국제연무지구와 민족공원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 중이거든요. 용산 게이트웨이. 자 일단 용산역에서 내리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녹색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미디어광장이거든요. 향후에 신문항선이 연장되면서 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그 앞에 길을 건너게 되면 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공원으로 개발 예정이고 또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이미 이 있어요 길이 예, 그래서 이 시티파크나 파크타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민족공원 앞으로 길이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공원에서 길을 따라오면 용산역을 지나 국지연무를 지나 한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게이트웨이가 어,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굵직한 강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유일한 도시인 용산에 투자를 지금 한다면 어디 하면 좋을까 아, 저는 이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한강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이천동과 한강로 돈이 좀 적으신 분은 원효로를 중심으로 하고 국제업무지구와의 근거리를 가지고 있는 서부이천동과 원효로 3사가 이쪽에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한강로 일대 동부이천동 예,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강로 삼각지부터 하단 한강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정비 사업들이 꽤 많죠. 그래서 한강로 구역 그리고 용산역 북측 1구역 그리고 북측 2구역 그리고 전면 1구역과 전면 1-2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용산 1구역부터 5구역이 있었어요. 국제 빌딩 주변에 그것도 이제 다 개발되고 하나만 남았잖아요. 호방건설 지금 5구역 지어질 예정이고 또그 밑에 아세아 아파트 기다리신 분들 많을 텐데 여기 부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향후에는 아파트로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면 좋을 자리고 기존의 아파트 거주 목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쪽 라인 보셔야죠 동부이촌동 전통적인 라인, 이 재건축 아파트들과 리모델링 아파트들 보면 되겠는데 뭐이 중에 이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라 예, 당연히 리모델링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본이 좀 있으시면 재건축 아파트 노리시면 한강변에 한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또서빙고동의 신동아파트까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용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남류타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유엔 빌리지나 나인원이나 이 한남더일이나 이러한 그 부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남뉴타운과 좀 엮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쪼개기도 많이 됐고 이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 위주로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도, 3구역은 무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촌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는 있으나 부촌으로 자기 매김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볼수 있고 또 지리적인 그 특징을 보더라도 상당히 평지가 아닌 고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 시대의 신축으로서 하나의 그 브랜드를 가질 수는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의 파워가 더절실해지고 강하게 느껴지면서 어, 동부이천동하고 아까 말했던 이 한강로 일대 개발되는 곳을 더 주목하는게 투자자로서는 더 좋고 투자자금도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보는 시선은 다 다르니까 자 그리고 자본이 좀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야 돼요 이제 민족공원 보다는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자 국제업무지구 면적 굉장히 크죠 예전에는 이제 서부이천동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한강이랑 무조건 연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이 지역도 보면은 이 주변에 할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면은 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이 성원 아파트나 아니면 대림 그리고 밑에 있는 네 현대한강 아파트 뭐 이런 거를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볼수 있고 그 위에 이제 시범 아파트 증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혼자 재건축은 못해 뒤에 있는 빌라부지랑 엮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나가서 이쪽을 보는 게 맞다. 이좀 소액이시라면 원유로 3과 원유로 4가 쪽이 더 좋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미 용산에서 유일하게 모아타운 선정된 데가 작년 10월 말에 원유로 4가가 선정됐죠.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신속통업 넣고 뭐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노후도나 여러 기준점은 맞기 때문에 이쪽 라인 보시면 차후에 개발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기엔 원효로 3가, 4가가 국제업무지구와의 그 근접을 유지하면서 또 한강 라인으로 가져가기 좋은 자리다. 왜냐면 여기는 좀 약간 고바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층수는 한강 무조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 이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잖아요 예, 여기도 나중에 개발이 될 거긴 하지만 요 사이에 면적이 충분하다 그리고 어, 여기 예, 산호아파트도 재건축 되죠 근데 아쉬운 건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여기가 세대수를 극대화 시키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추가 분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거예요. 거의 뭐 1대1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니라서 얘는 좀 빼고 얘기하고요. 소액이라 치면 이 원효로 3사가 라인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그리고 향후에 이 국제업무지구의 연계성 가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용산에 일반 빌라 있잖아요. 뭐 고도제한 풀리지도 않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뭐 후암동의 일부 일대나 뭐 이런 지역 이 보면은 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도 않은데도 뭐 매매가가 뭐 5억 중반에서 뭐 6억, 6억이 억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데를 평당가로 계산해보면 정말 비싼 거거든요 엄청 비싸고 개발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데 근데 여기는 모아타운이 이미 선정된데도 불구하고 어 그것보다 가격이 뭐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미 선정된 데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민족공원이 좋긴 하지만 이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남산을 고려해야 된다. 남산의 그 고도 제한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마곡지구의 고도 제한 풀리는 거랑은 급이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그 용산의 고도 제한이 묶인 자리가 풀리는 데가 뭐 충무로일 때는 풀린 곳이 있긴 하지만 그외 지역 이 남쪽으로는 풀리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가려져요. 예,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남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북쪽에 있는 쪽은 어차피 아파트 라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거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있으나 이 남쪽으로는 주거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쪽, 남산 남쪽은 고도 제한 풀리기가 거의 극악에 가까운 확률로 어렵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쪽에 민족공원 남쪽이나 아니면 은 차라리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예,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시 어떻게 보면 10년이 아닌 뭐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한번 지금 시점에 진입하면 10년 20년을 통틀어서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남을 뛰어넘는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 자리가 용산이라고 보고 오늘의 그 주제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도시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어, 개발의 축과 그리고 그 개발의 축의 후광효과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투자 스팟 예, 한강로 동부이천동 그리고 서부이천동 원효로 삼사가 예,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락기에 맞춰 소액으로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이 초기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투자 전략, 그리고 스팟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쪽집게 강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파란색 링크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 모집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